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놀라운 덱을 제보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덱이 될 건데요. 바로바로 바로 연반의 역습입니다. 아, 요즘 전체적으로 투급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뭐, 새로 나온 신캐들 좀 넣고 뭐, 이렇게 하면 한만 정도씩 더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반 덱이 막 투급 음식 먹어도 약간 후턴으로 좀 가는 느낌? 어, 그런 느낌 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연반은 이제 조금 옛날 덱인가 이런 느낌 나고 있는데, 바로 이대금시상초 후턴을 바라는 덱입니다. 아, 시나리오 한번 들려드려볼게. 일단은 필살기 음식에다가 코인 멀린 누나까지 데려가가지고 후턴 잡혔을 때 바로 필살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상대에게 필살기를 날릴 때 우리 들어올 계금을 발동시켜서 한번 톡. 쳐놓기만 해도 파일이 터지죠. 파일 터져서 올킬 그럼 첫턴에 연반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반에게 근사를 넣어줘서 갑니다. 첫턴에 연반 못 죽겠다. 그러면 끝난다. 너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연반의 역습. 자 그렇겠죠. 제가 이제 어 이게 손톱을 잡힐 거네 이게. 아, 이게 후턴 잡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덱인줄 알죠? 선멜에 페스타에 마신이자 인간 하나 들어있고 서브에 틀림없이 어젤드 들어있을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 첫 턴이 가능하겠다 그죠? 어, 바로 이렇게 갈게요 선턴이라도 첫 턴이 가능하다 잠깐만 필살기 음식 먹을 수 있게 그렇네 선턴도 첫턴 첫 가능합니다 예 끝난 거 같은데? 신배은내기 좋죠 신배은내기가어두운 완전 많이 입혀 놓고 슛! 자 이렇게까지 자 어둠을 좀 입혀놔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전체기 한번 던지면 버프를 주죠 약 주고 병 주고 자 들어갈게요 미안합니다 호도독 자 마신데가 내가 고인이라고 아직 나는고인에게는 마셔 파카파파파파파파 뭐뭐 어, 어, 어, 야. 파 이게 뭐에카라서파파파파파파파이파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어파 어, 파파 어제 파파야파어어야파파파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자,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어 에카라스를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 공치기가좀덜할 거고, 그러으로 인해서 연반에 그냥 깡! 공격력이 좀생 거는 좀덜 하다. 어덜 하다. 그러나 요 덱의 핵심은 드롤을 활용해서 무조건 파이어 필살기로 끝내겠다. 어. 자, 우리 후턴 잡혀봐야 돼요. 후턴. 선턴으로 작살내는 건 너무 많다. 그런 덱은. 자, 오, 무서운 덱이에요. 자, 뭔 어? 어 내가 선턴이가. 아하, 이렇게 돼버리면, 더 좋거든요. 도발까지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끄다 가고 자, 한번 치보세요. 근데 또 모릅니다. 굉장히 세게 칠 거거든? 아니구나. 뉴디시의 그, 어우! 그래도 세다, 그래도 세다. 어우, 잠깐만요. 자, 그러나, 우리 근타르가 들어기 때문에, 근타르 들어있서 든든해요. 예, 네, 피참니다 예, 야, 우리 우리 연반, 막,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막. 아! 버프가 많네, 어차피. 궁한 바로 쎄, 박아볼게요. 박아보고, 안 죽으면, 어, 조금 더 건드려보도록 하고. 자, 바로 갈게요. 샤크다! 오와, 연옥에서! 아 왔다! 와, 무조건, 무조건 뿐이라, 어? 파열 전체의 궁을 버틸 사람이 과연 있나, 이 말이야. 몸이 박살 나쁘지. 자, 단점은요, 찢는 게 그렇게까지는 안 세다. 어, 원래 이 정도면 상대 피사의 게이지도 많았고, 후두둑한데 꽤어야 되거든? 근데 뭐, 이미 경기가 끝났는걸? 잠깐만요. 잘하면 필살기 인데 맞겠다. <웃음> 아니, 카드들이 너무 파란색이 많아가지고. 빡! 크당, 야, 큰일 <웃음> 났다, 야. 어. 큰일 날건 없긴 한데. 카드가 막, 10%에 막, 시0에 공격할 게 많이 없긴 해요. 이런 어떤, 문제는 있다. 요 대기. 빵! 너 뭐하냐? 야, 파일 한대더 갈게. 땅꼬! 딱! 크당! 마, 자스아 이게 어떻습니까? 어, 기존에 우리 연반 대가면꼭 어떤 에카라스라든지 어떤 뭔가에 고정관념 딱 잡혀있는데 좀 새롭죠? 좀 새롭죠? 후턴 잡혀봐야 돼. 후턴 잡혀가지고 한대좀 치보세요, 제발. 아니, 왜 내가 투급 음식을 안 먹었는데 후턴이 안 잡아져,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느낌 올 거야. 요런 대의 전략이라면 뭐가 무섭겠노? 후턴 잡혀도 역으로 칠수 있다는 건 느낌 오죠? 안 봐도, 아, 이거 지금 후턴 잡히면 더, 더 무섭겠구나 했는데 지금 선턴 잡은 상대가 만약에 소멸을 가지고 있다. 활구가 있다. 이러면 피곤해진다. 맞지 어, 그럼 못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자, 근데 요즘 활구 핑률이 어떻다? 많이 줄었다. 어? 그지활구를좀못 활구 보러, 잘못 보겠어요. 요즘 하여튼. 어? 자, 갑니다. 에이. 빡! 페이엔이고 개나발이고 귀양실이 몸이 다 트집분다고요. 파열인데 막! <웃음> 아르바이 시원시원한 덱이네 생각할게 많이 없고 시원시원한거 얼마나 좋아 이런 덱이 어? 맨날 라반 혼자 남아서 고생 많다 라반아 자 후턴 한번 부탁합니다 오와 되게 쎄보이는데 그렇죠 드디어 후턴입니다 비델리까지 있고 페이엔에 암멜 쎄보인다 그죠 한번 치주세요 자, 봉 돌리고 있고요 앙크당암크당 아, 일로 치네. 연반을 쳐주셔야 차단이 들어가는데 AI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연반이 319,000에 근타이 들어있어서 점사에도 쉽사리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자신 있는데. 안 치네. 자, 후턴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 도발까지 안정적으로 딱 가져가면서 필살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폐가 두 장이 안 떴더라도. 그지? 시상초 연반이 두 칸만 채우면 되니까 자 치주세요 우리 엄마만안죽은데요다리지도 됩니다 아이고 잘안죽죠 근데 또 의외로 자 이게 렇 버프들이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야 우리 비델링이 희망을 품고 있는 나는 어 아군들을 살릴 수 있는 서생버프를 쓸수 있다고 이러면서 아 그건 네가 살았을 때 얘기고요 비델링좀 맺지 좋아서 어지 모르겠다 봉도 돌리고 건 보자 자 파이어리 잡비델 우와. 제부사님 잠깐만요. 재부사님한테 책임을 넘겨야 돼 책임을. 재부사님, 이거 발 터졌는데 안 죽는데? 어 잠깐만요. 어. 아, 그게 여러분, 당황하지 마, 봐봐 당황하지 마, 봐봐. 그러니까, 아. 자 후턴함, 오 잠깐만. 아 죽음. 저거 왜 이렇게 저거 왜 이래 이게 이게 지금? 아, 그렇죠. 생마이 초콜릿. 자, 자필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후턴 느낌 나는 거야. 자, 어, 자, 이제 이 선턴에서 맞은 거야. 이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필살기못썼으니까 약간 후턴 느낌 나죠 이제. 보상댄스 필살기 만들어 후턴인 거야 지금. 후턴이면은 어필살기게이지가 세칸이었을 거기 때문에. 연방궁 만들었고 도발 쓰고 소독자 치 놓고요. 어차피 지금 뭐안 봐도 끝난 거다 알잖아. 이제 치보세요 예. 10시부터 10시부터 1 0 야, 부타클야시거는1을죽부수 있어요. 아, 안 죽었나. <웃음> 자, 터열다니다터이다터질수있어요쏙0시빡터당오안 죽었다 자, 어둠이 많이 쌓이선가 보다. 우리 어둠을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상대 기본 능력치 많이 증가해서 파일 터진데 안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 아. 와우. 어? 암멜이다. 잠깐만. 암멜이면 조심해야지, 암멜은. 우리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 트위고가 이제 도발 땡기고 있고요. 필살기 만들었고, 필살기 하나 막아주고. 그지? 끝났지? 야, 와, 약간의 긴장감. 좋았어요. 지금 시작해서 처음으로 긴장했어, 내가. 한 번도 긴장감이 없었어요. 톡, 톡, 톡. 와, 저안면한테핵북도 많았으면 진 거야, 이거. 그지? 그래서 코머리, 참, 코머리 필각도 있다는 거. 우리 필사의 게이지도 빨리 진 거지만 필각도 있다는 게 참. 정말 그 초기에 나온 캐릭터인데, 아직까지는. 자, 뭐고 저거? 오젤기가 아, 아니었네?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도 이제 버프 주려고 때리는거에요 이거 주려고 때리는거 아니야? 어, 버프 하나 주놓고 어, 약준거예요 방금 약 준거고 자 이제 병 드릴게요 아 우리 드롤 죽었지? 아 범... 아. 자 어쨌든 잠깐만 어, 드롤이 죽어서 버프도 못줘 약을 못줘병 밖에 못 주네 어. 자 도저히 후턴이 안 잡혀서 우리 트위고가 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천이야 딱 이랬는데 할고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뭐 눈물의 막판이 되는 거지 할고차로 따니까 이렇게 많이 많은 이많 덱들을 상대해도 할고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비델리를 중심에 세운 4대 천사덱이다 사리엘까지 어. 아 맞다 사리엘 고인 특집 덱 하나 제보 들어오고 있던데 그거 한번 영상과 포착됐거든 어. 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따 이렇게 쳐맞습니다 쳐맞는데 아저근타로도 들어있고, 잘안 죽죠? 탄탄합니다, 맷집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렇게, 요렇게. 뭘필살 만들어 붙지? 아, 후퇴는 세 칸이니까. 그러고, 도발 리고 끝났다, 아이가. 자, 들어갈게요. 호도독. 어떡하겠습니까? 어, 잠깐만, 뭐고, 이거? 뭔데? 야, 내 필살기 어디 갔노? 먹고. 뭐야, 이거? 어! 아, 서브에! 아, 그만해. 무명이 들어있었네. 임 퍼프 봐봐. 무명 들어있네. 와, 이씨, 이게 또, 이런 변수가?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되노? 이제, 우리, 트위고가, 트고가 도발해주고 있어요. 트위고가 도발해주고 있고, 피사기는 이제 안 쳐야 돼. 안 쳐야, 괜히 약간, 후, 후, 치, 치다가 피카을 당한 거야. 어, 뒤에 무명이 들어있었어요. 자, 일단, 보망 깨졌고, 어, 요, 요, 요, 약간의 긴장감이, <웃음> 좋아. 이런 긴장감이 좋아. 야, 도, 도발. 야, 야, 바보야, 너, 도발, 그 정도밖에 못, 아, 치보세요. 몸체를 치마라고. 내가 죽는지 잘, 어? 와, 일받네 야, 쫄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트위거도 없고 해가지고 딜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생명력, 징가도 없어졌고. 아, 내가 이게 또 마지막 판에 이렇게 기자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PVP는. 너무 또 먼지 끼나 재미가 없어요. 아, 크당, 와. 허 <웃음> 맹이 이기만 면 되는다. 어? 우리 트이고가 뭐 없어도 끝나는 거야한번 걸리면 우리한테 아 무명 이 자식 뒤에 들어가지고 와 영상강 살려줘서 고맙다 무명아 어야이마 마지막까지 필각 해가지고 방금 막을 뻔했대 그거를 또고멀거를 막았는데 붙었어요 와이 자식 오늘 반가웠다 한데 쳐맞자 이 자식아 자 들어갈게요 이 자식아 이자가아 임마 엄마 안 죽었네 또와 무명아 이런. 오늘의 주인공은 무명이었습니다 <웃음>